뭐 이런 그진작에기 때문에 좀 있으면은 제가 네. 뭐 생각을 연습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생각을 좀 해가 단어라도 이렇게 이제 어. 키워드를 좀 생각해서 왔을 텐데 그래 좋지 갑자기 할까 그냥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 다음번에 그렇게 할게 역시 이제 <웃음> 우리에게 유닝 학원의 그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 어둠이랄까 그건 유닝 창이다 음. 유닝 창은. 음. 예. 핵심이죠. 핵심은, 예, 유린창이다. 사악생명 아, 그렇게, 유, 그, 개명창이 이렇게, 김명창의 힘을, 모르겠으면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금방 싫었고, 그러지만, 김명창이 음.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여, 이렇게 연주하는데 영향을 이렇게 크게 미친다, 이렇게 하는 는잘 없을 걸. 생각 못해봤죠 그죠? 아니 저도 유튜브 잘 안보는데 네. 이렇게 가끔씩 보면 멜로디를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냥 네.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노래에다가 원장이 전혀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 다르게 알아치죠안 맞아 이건 박자가 가르치는 분도 안 맞더라고 아, 좀저수부한테 이런 새그 소리만 비슷하게 내는데 안 맞아 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어 그걸 유튜브에 빼었지 이런 생각 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또 반주 맞춰서 해보면은 얼추 말거든그 <웃음> 얼추밖에 들려요. 그게 또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 음. 뭐 하는 분들은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아 결과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건 아팠냐 나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통기타 네. 가수들 이제 아르페지오로 네. 아 너무 소리가 듣기 좋았는데 요즘 들으면 왜 저래? 그래도 가수가 이렇게 통기타 가수 몇십년 짓을 소리를 저렇게 못 내지 이런, 그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네, 네. 우리 원장님은 저렇게 안 하는데 원장님 같으면 훨씬 더 좋은 소를 낼 텐데 어. 러면 소리가 진짜 스카타카도 까이띡띡 끓이고 그런 거도 네. 많이 내예요 보면. 예 네, 맞아요. 아 원장님한테 좀저 교정 좀 받아야 되는데. 어. <웃음> <웃음> 그분들은 또그 부분에 그 잘하시는 분들 그 분야가 있거든요. 음. 저는 또 저는 기타 연주하는 걸 배웠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점 이 있는 거고 또 통기타 가수하시는 분들은 기타보다는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에도 강점이 있으니까 기타는 조금 그 보조해주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노래도 이제 느린 노래 있잖아요. 차분한 네. 그런 노래 이런 거는 이렇게 음악도 동시에 들리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목소리 들리지만 음악도 이제 아는 사람한테는 들릴 거 아니겠어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안들릴겠고 제가 이제 들리더라고. 아, 너무 연주가 좀 별로다. 기타요? 어. 노래는 잘 하고. 예. 인서베가 어. 치지 이런 생각. 아니, 분명히 자기는 근데 네. 그 그분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치실 거예요. 그러아전 레가토가 안 된다. 레가토 개념이 없는 뿌이다 그까지미쳐신경못쓰는 예.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약을 보면 강약이 부족해. <웃음> 네, 노래도 네. 이렇게 고조장단 있고 이렇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맨날 거기 있어야 될거 같죠? 어,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죠뭐 이제 뭐 장단은 뭐 박자니까 박자들 하면 되고 고조는 그래도 강약에 음. 제일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음. 그래님이 벌써 그 자하고 워레슨을 쭉 하시면서 음. 음악을 듣는 기가 들을 때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아, 좀더 깊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가르치시니까 <웃음> 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완벽한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비듬 없이 좀 해주면 하는 예, 예, 게 있죠. 그런데 예. 네. 음. 이제 우리 직장에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 잘 보세요. 악보를 제대로 못 봐요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지금 유닛 창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을 하는 것도 물론 제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악보 보는 거가 제대로 다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제대로 배워온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은 연주하시는 즐기는 게 훨씬 즐거워지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안배우려 그래요. <목소리>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힘들어서 와도 잘안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고개 좀안까가 그러니까 제가 막 성질이라고 그 깨려고 노력하는 을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네. 우리 학원에 이렇게 이제 우 간담회라든지 그런 원래 이런 게 없는데 있다면은 제가 제가 뭐 뒤에 오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한테 아. 유닝차 문장이 가진 유닝차 이거는 정말 강조하어요하이 해야겠네. 연주회를 지금 발표회를 우리 두 대를 한번 하다가 아직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시만 아니 그걸 해야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뒤 앉아가지고 이제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탁 얘기하고 아 그걸 해야겠네. 현재 사실 해야겠다. 좋은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또부담스로하는 분도 있어. 어, 어. 12월 달에 한번 해야겠네. <웃음> 12월 달에날이다다 빠진대요. <웃음> 아 맞네요. 음. 그러면 내년에 음. 하든가 뭐. 내 얘기한 말이야 지금. 내 얘기한 말이야. 메달 해야지. 메달 메달. 진도 발표하고 이제 해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이 아직 제제 레슨을 모르고 그 다음에 기타를 막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배우고 싶어도 뭐잘안 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 레슨을 받았던 입장에서 네.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한번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한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유닝 기타는 유튜브에서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 특히 기타를 이렇게 기타 음악을 하시는 분들잘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이제 만드셨고 그 홈페이지 구성 속에 뭐 유닝창도 있고 뭐 여러가지 지도법이 있으니까 꼭제어서못 오시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다 받으실 수 있다 시간, 공간 다 이게 뛰어넘을 수 있다 조금만 예,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예, 이렇게 우리 김종윤 윤종원장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김윤종원장님의 가진 음악을 많이 전수받을 수 있다 예, 이것을 제가 음악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유닝음악 예, 지도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 아름다운 삶을 영이 예, 예, 하시길 바랍니다 유닝기타 많이 보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